상황이좀 달라졌어 게이트에서 떨어져 뭐? 얼른 미쳤냐? 여긴 내 기지야 기지는 아니지 그냥 쓸만한 작전시설 정도는 되겠네 나쁘진 않아 잘 쓸게 그동안 다들 수고했어 고생 많았다 이가 뭔데 나 물거리야? 할레리아가 뭐랬더라 그래, 이참에 그 마약왕이랑 둘이 뭔 작당을 했는지 조사 좀 해볼까? 지금 뭐라는 거야, 개새끼가 넘은 거야, 그레이스 니들이나 넘지마 그냥 있으라고 피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협박하는 건가? 아니, 난 협박 같은 거안해 약속을 하지 그러니까 그만해 장군님께 보고하겠어 세파도 장군님이 안보 전하시더라 너희가 이렇게 나올까 봐 걱정하셨어 장군님도 안다고? 이번 작전의 모든 지위를 나한테 맡기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편히 쉬어 여기는 우리가 푸르답게 마무리할 테니까 지금 너희랑 협상 같은 걸 하자는 게 아니야 명령이라고 난 명령에 따를 거고 너희도 명령대로 해얼만한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까불어 안에 있는 애들 부를까? 맘대로 해봐 니네 대원들은 모두 잡혀있거든 이네 새끼가 레이스 미쳤어? 버스터, 지금 이거 실수하는 거야.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잠깐만, 음, 사자. 도로 이동할수 있는 체험 복잡 번지을 요청한다. 여긴 브라바 세븐원 무선 확인. 들리나? 고스트 세븐원이다. 들리나? 소프, 고스트, 들리나? 소프. 소프, 응답해. 말해. 죽은 줄 알았어. 다쳤나? 조제로, 대원들한테 구역공사하라고. 고스트, 소프 그리고 화살을 찾으면. 신경 쓰지 마. 아직 살만한가 보네. 정신 바짝 차려. 안 그럼 죽는다. 차, 알려줘서 고맙네요. 내도 놈들이 죄다 죽이고 있어. 핫대을고 있지. 우리도 찾고 있을 걸. 처리 이 앞에 부패한 경찰놈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가서 얘기를 좀나눠보자 위험하면 실내로 이동해. 숨기 좋을 거야. 이런 씨... 문이 잠겼어. 물건들을 찾아봐. 도구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게릴라전이라 생각해. 없어. 밧줄을 찾았다. 괜찮네. 계속 찾아봐. 환풍이 날개야. 날개를 밧줄로 묶어. 그걸로 문을 열수 있어. 전에 이런 거 해봤어? 그래, 해봤지. 망가졌어. 문은 열렸나? 그래. 좋아. 계속 움직여. 가면서 더 구할 수 있을 거야. 야 애 데리고 여기서 나가 가자 어서 따라와. 데리고 여기서 나가 가자 어서 따라와 조용히 하고 이것도 괜찮아. 뭐야 괜찮아 아또 잡새들이군 카르텔 편 경찰 부정부패에 대한 대가를 보여주자고 예 대장님 El sin nombre los matará por esto. 무래 어림도 없지함이고 너한테 아주 익숙한 걸거야 아미고 태워버려 이거 내리고 나가! 딴 놈들이 있는대로 옮겨 알겠습니다 여긴 마약거래 소굴이다 놈들은 뭐든지 할테니까 한치도 망설이지 마라 놈들이 핫산을 숨기고 있다면 당장 찾아내야 한다, 알겠나? <웃음> 시발죽 같네. 헤드램프를 찾았다. 이러다 나도 이 시체처럼 되는 거 아니야? 조심했었어. 길을 볼수 있지만 주의도 끌리니까. <웃음> 왜 그래? 용병들이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어. 범죄자 새끼들. 나도 저 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아. 전쟁 범죄는 안 돼. 나중에 놈들을 처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겠지? 그런 걸 승인할 사람은 없어. 우리끼리 하면 돼. 알레한드로는? 알레한드로는 믿을 만하지. 하지만 그레이브즈한테 잡혔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알한드로는 우리 전우야 절대 배신하지 않았을 거야 너무 믿지마 아는 놈이 배신하는 게 가장 뼈아픈 법이니까 그래 맞는 말이야 넌내 롤모델이었어 나보다 더 강해져야지 소파 그러려면 존나 고생하겠네 그래 잘 해봐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그건 모르지 중에 돌아가면 뭐라도 받겠는걸? 분장? 배지 같은 거 당연히 받아야지 그래, 존나 위대하신 소프니까 존나 얄미네 씨발 잘안 들려, 소프 아, 미안 존가라고 했어 이제 잘 들리네 Y n puedo entrar en el p c h o r u é es eso? o u es e o q u es e o q u es eso? o u es e o a m a n a m a n i r a n t e s m a t a a m n t n i t n t a ¡Amanita! a a m a n i a m a n a m a n a n i t t a a m a m t i n n m m a n t a i t i a a a m a 좋아! 뭘 봐, 뭘! 크레임스가 경찰을 총치고 있어. 뭔들 못하겠어. 이제 지세상인데. 아 얘네랑 들과의오지 말고 대화로 보자는 거지. 우리 다 죽기잖아. 병이다주를 끌기 좋지. 을 던져서 유인했다. 이거 잘 통하는데. 말했지. 내말 들어서 손해 볼거 없다고. 얼가 먹습니다. 아 这可以了 아, 그리으로 나쁘지 않아 멀리 못 뭔가를 터뜨릴 때 그래 맞아 그런대로 괜찮을 거야 여기 확인해 이쪽 확인한다 확인했다 저 보이나 목표를 찾을 수 없다 있는 거 알아 나오라고 테이프를 주웠어 필요할 거야 포장이라도 하라고? 예 그냥 챙겨 도 당장 나와 다 괜찮아 알겠다 고스트야 다시 너칼쓴적 있어? 있어 이건 니거 네 같은데 오는 길에 놈들이 좀 걸리적거렸어 이쪽으로 지나갔어 교회로 가는 길이 씨발 난 혼자 다니는게 익숙해 잤는새저를차 했는데, 저도 안그는 교회로 와 했는데, 저 사지 멀쩡하게 여기했는 오면 돼둘다 죽으면 안 되잖아 저안 되잖아. 저도 가했좋아하네안했지 마. 아직 갈 길이 멀다. 你还在 놈들을 찾아. 스콧 저기, 저기, 해색 저기, 가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It's a c e c r e t 번호 확인해. 놈들 위치는 안 보인다. 멀리 못 갔을 거다. 그 터져. 현장 수색해. q 1 그쪽 확보해. 난 이쪽으로 간다. 알겠다. 뭐야. 없다. 그쪽 처리해! 가박는고스트처리는가 응. 그런 어. 것 같아. 조심하면서 계속 교외로 이동해. 이것가스하겠어뭐좀 찾았나? 화약. 가스좀재밌겠는데 어, 알겠다. 좋았어. 거스트야, 도우케끼리 제대로 촉칠까 하는데 나이스 함정치를 만들었어 어, 마음에 들어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래 물질을 찾았다 왁스랑 같이 쓰면 연막탄을 만들 수 있어 주위를 끌기 좋을 거야 아, 마음에 드는데 나쁘지 않지 사람이 임자라고 просто 안정하겠구만. 무슨 일이야? 비가 천나게 와. 맞으면 되잖아. 첫가라고 이씨. 있... 비 오면 좋지. 흔적이 없어지잖아. 놈들 흔적은 안 없어지겠냐? 네가부터 해, 조니. 그렇게 내가 좋아? 네 네가 좋은데 이건 가져가야겠어. 있는 거 있으면 챙겨둬. 이건 하시 좋아, 괜찮네. 고스트 말해. 사건이 연결된 트리바이어다. 해체하고 총을 챙겼어. 이건 왜 그럴까? 그 새끼한테 뭔가 있겠지. 뭐가 어찌 됐든 사고는 죽는 척 같아.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야 돼. 이런 상황엔 사격솜씨가 큰 도움이 되지. 근데 여기 너무 위험해. 어디든 다 위험하다고! 앞에 들어왔다 차 한잔 갖다줘 영국 놈 아니랄까봐 이걸로 나한테 비친거야 뭔데? 니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뭐가 문젠데? 마스크 좀 벗어 얼굴에 까라고 그래 안돼 못생겼어? 너보다 나 너보다 내 창고 확인해 그럼 총도 없잖아 너는 원포원이다 여전히 위험해 골목은 내가 맞지 알겠다 시작한다 거기 있나? 아직 안 늦었어 항복해 소프 도시가 터널로 가득해 터널을 아, 통해서 교회 뭐야? 건너편으로 올수 있어 터널이 침수됐으니까 조심해 물이 좀 차가울 거다 존나 기대되네 놈들한테 잡히면 고통스럽게죽을 거야 영병 아니 카르텔? 카르테? 카르영상영상이영상까보 찍는 놈들이지네이메일로보내 처리한 것 같다. 좋아. 경계하면서 교외로. 정신적인 상태는? 내말 들리나? 있습니다. 경감이 온 분. 서프 잘하고 있나? 그래 거의 다 왔어. 해군에서도 탱크가 필요하다는데 왠지 알아? 왜? 구남에서 포로 쓰려고 재밌지. <웃음> 또 해줄까? 나도 하나 있어. 해봐. <웃음> 고스트. 찾았다. 교회 광장은 터널 반대편에 있어. 계속 가. 거의 도착했다. 고스트 방탄복이 섀도우입니다. 고스트. 마르소프 터널을 찾았다 교회 광장 터널 반대편에 있어 계속 가 거의 도착했다 고스트 방탄복 입은 섀도우 병력이다 알겠다 기름을 찾았다. 기름이랑 병, 심지로 쓸 밧줄이면 화염병을 만들 수 있겠어. 보이나 보인다 좋아 잘하고 있어 계속 이동해 고스트 길이 막혔어 가게를 통과해 보라고 다 코스트 온사방이쉐도다 교회 앞에서 합류하고 차량을 찾는 거야 그 다음 존나 뒤져고 알겠다 새끼들 죽여버렸어 파. 거의 다 왔다 좋았어 침투한 적탄으을잡어라 잡아... 이런 미치! 고스트! 방금 너였어? 당연하 리자. 응. 코스트, 들리나? 놈들이 아, 교회에 있다. 아직 작정하고 왔다 계단으로 봐, 스트 합류한다. 알겠다, 코스트. 이 계시! 처리했다! 戦うしか。 촬영 확보해야 돼. 따라와. 조심해. 놈들이 우리 위치를 알아. 지원이 올 거야. 전방에 적이다. 놈들이 보인다. 조심해. 쏙딱 붙어. 전방에 차량이 있다. 방방에 걸리트럭시동이걸려있어 내가 저지 저거. 옆거 타! 잘했어 저거. 저거. 저우리거 해낸 거지거 저거. 지 아프겠는데? 조심해! 운전해